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전세권 양도의 효력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